가비는 한마리 한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오 괜찮아 그렇죠? 자 쪼꼬미 얘기 잘나오죠? 어. 일곱 마리째 어? 아 도망갔어 씨. 바람 엄청나게 오는구만 캐스팅 너 우리 시원하게 치죠 네? 아, 바람 물어서 입질이 많이 예매할겁니다 잘 파고 가 그렇지 아이쪽쭈인가 아이고 야 <웃음> 한마리 현이 화이팅 화이팅이요 자 헤드 뜨고 계란 한마리 방생하고 일단 한마리 접어놓고 시작하게 좋지 오우, 오 이거 철박이 너무 높잖아, 이거? 자, 세 마리째. 자잘 나온다. 어? 오우, 씨, 괜찮아. 엄청 컸어, 진짜. 와, 씨. 오늘 갑오징어라서 특성상 자주 끊길 수도 있어요. 쭈꾸미 3마리, 갑오징어 1마리 방생, 준 대포알 1마리, 찰박이 1마리, 네, 갑오징어 3마리 잡았습니다. 어우, 와, 가비 손맛 끝내줘요, 진짜. 사이즈가 장난 아니야. 어우, 요거 쭈꾸미일까? 작은 가비 같은데? 이야. Yeah. 면방은 되죠? 오진 짜쒸 오 오우 오. 뒤졌나? 흐흑 이건 딱 중간 정도 되겠네 자 드로퍼 쓰고 있습니다 드로퍼 근데 와큰 녀석 잡으니까 훅이 휘는구나 아침에 이놈들이 피딩인데 사이즈가 커질수록 애들이 민감하죠? 애기를 딱 물고 같이 따라와 이렇게 미영치면서 그러면 천상 들어보봐야지만알수 있거든요? 지금 네 마리 중에 그런 녀석들이 두 마리. 사이즈 좋은 거어 오, 쪼꼬미 얘기도 훅 장난 아니에요. 어. 아이고, 오랜만에. 큰 쪼꼬미 아니면 밥이. 오, 물어요? 조금이, 조금이 얘기, 내추럴. 아이고, 그래도 면방은 되죠? 이거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 짜식 그래 이거, 이 끈적한 녀석 이거. 지금 이거 만약에 갑오징어면 일곱 말이지. 오늘은 기어비를 좀 적은 녀석들을 갖고 왔어요, 5점 대 너울 치고 이런 거보다는 가비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 오 괜찮아. 조꼬미이게잘 나오죠? 일곱 마리째 응. 음. 어! 아, 도망갔어, 씨. 아, 나 진짜. <웃음> 너 <너무> 빠졌어. <웃음> 나왔자, 아, 씨. 어, 아, 대포를 눈에다 쏘고도 닭 도망갔어요, 여기. 아. 아, 진짜, 무지하게 피겨야 진짜. 웬만하면, 파이팅만 해주시는, 환비국장이니까 지금 쓰시네. 아 참. 어, 다른 녀석이 있었나? 오, 그래. 아, 이건, 이건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이거 갑오징어예요. 그러고, 그냥 말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이거 바닷물로 샤워를 하면 돼, 진짜. 아우, 낫짝 낫, 낫팔려. 아, 진짜. 뭐 하는 주태를, 오! 더 크다 이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보이시죠? 어엉 실시간이 약간 안이 퍼질 수도 있어요 어, 어 지, 지금 좋아요 선장님 아 지금 말 옮길 때? 자 40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잠깐 벗겼다가 거기서 수신 터지면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작은 녀석 같은데? 자이 이 녀석은 용서가 안 되죠? 자, 자. 킵, 어, 다시. 킵. 조금 이 내추럴이 더잘 먹었던 것 같아. 참전기자 이틀, 야, 잘 잡으신다고. 저도 이틀. 저는 쭈꾸미같은데? 쭈꾸미야 쭈꾸미 어? 밥인가 에이구 이야 네힘 때문에 담는다네 애들이 작다오 원적도 뭘 모르겠어요, 이거? 오우씨! 야, 그래도, 겁인 겁이다. 아이고! 여기 다섯 마이 사장님, <웃음> 빵 먹어, 빵. 물고기같은데 이거? 물고기야 아 이놈의 장래 이거 <웃음> 오 깊이도 삼켰다 너아 진짜 이거 혁색이네 이거 아. 아, 저기 짱 깊이도 삼켰네, 저거. 아이고. 서울 두 마리. 조심이 깊지만 잘 나온다. 나 이걸로 도잡았어아이왜 이래? 아, 아 진상 진짜. <웃음> 형 내가 다른데서. <잘> <웃음> 아 진상 좀. 뭐야 뭐 AC? 야 내가 가보지가 한 말에 형 소리가 나온다 진짜. 나 아, 아, 아침에 잘 나오다가 안나오더라고 이제 연말에 해야지 이 사장님도 저장으 아직 제 실력 안나왔어 아이 사장님 당근 당글, 사장님이잖아 아직 제 실력 안나왔어 어. 어제, 어제 다른 분들 부부조사가 망크한 것만 사진찍어서 올렸더니 어. 자기가 안당겨놨다 안 뭐라 했아요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아, <제시원하여. 웃음> 형님 형님 가지 써 가지 아니면 양핀 노래도 이거 쓰고 반차 높아, 이거. 반차 네? 높다고, 너몇 말이야? 따문따문이지만 아, 다음은 계속 나오네요. 뭔가 믿음이 있어. 조금 여기참저기 잡는게 털리면 안돼 어우 좋아 아, 지금 시간이 9시 53분 거의 뭐 10시인데 28마린데 첫금 힘든 사이즈 오다. 어, 자, 오늘 잡은 놈 중에 두 번째로 끝난 것 같아. 어 성과를. 어휴, 이런, 이런 애들만 나오면 진짜. 아 진짜 이거 왔어 <웃음> 오늘, 오늘 장대 두마리째 이거 어? 챕인가? 아 이거 챕인데 어? 와 무럭 <웃음> 야 오늘 어물전이네 이거 아이 참 어물전 타 작은 녀석들 끊내지 에? <웃음> 아, 손맛 좋았네. 작은 놈인가? 와, 씨, 놓쳤어. 아닌가? 설마, 그, 그놈이, 그놈이겠어? 야, 미치겠네. 세 봉이네, 깜짝깜짝 뺐네. 그래서 이제 올걸리시는데자 35마리 10시 반인데? 아쉽다 25으로 올리셨어 아 이거 이걸가지 말라니까 아니 이걸 버릴 수가 없어 왜요? 야마시타 진청색을뭐 삼켰어 <웃음> 아나 진짜 야마시타 이거 어디로 봤지여 속에 들어있어요? 네 이거... 뱃속에 있어 형님 뱃속에 가 있다고요? 네아나물려보려야지 안돼 안돼 자 물색보고 어, 컬러 바꿨습니다 색이 조금 아까 거기보다 청수보다 탁색이. 멘타 자타도의 아, 14시간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시크 원하시는 분은 3 0 가운데 보시면은 온전기 안에 서른 주시면 되시구요. 전장해놓고 탄산상장 있습니다. 탄산가방 있습니다. 일! <웃음> 하나 털리고 요걸 채비를 교체를 할까 말까 하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실시간 대유 해가지고 지금 채비를 교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울이 오늘 와백파가 점점 커져가지고 저기 우리, 우리 스탭님들은 저.. 삽질 천국. <웃음> 아까는 따박따박 나왔는데 거기가 찬 포인트가 괜찮았어요 근데 수심은안 됐는데 수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거의 40m권? 근데 거기서 따박따박 나와가지고 지금.. 40.. 43마리 너울 피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너무 아쉬웠어요 거기 따박따박 나왔었어요 케네시아님 다시 방송되네요 예예 예. 여기는 되는데, 재미는 아까 거기가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옆에 사장님께서 패턴을 잡으셨는데, AJ가 아까도 잘안 먹었, 안 먹었다가, 어, 그럼 약간 반짝이는 게좀 어떨까 하고, 그, 그 뭐지? 쪼꼬미 얘기. 쪼꼬미 얘기 내추럴. 참전갱인가? 그거를, 그거를 했는데, 어우, 따박따박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입질이 갑자기 끊기고, 수박, 수박 고추장 레이저 그걸로 또 다시 따박따박 따박. 많이 못하셨는데도 실망하시지 않아서와 이거 작은데? 아이고 이야 흔히 형님 계셔서 또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 이, 이런 거물방개 사이즈도 나와요 와자 콩나물국 조입볶음하고 밥하고 반찬 따로 김치 볶은 거를 여기다가 놓고 어. 짜잔 어우 고사리랑 저기 구기구나 어우, 어우 침, 침, 침 거여 <웃음> 아 미치겠네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음아 맛있다 도원김님 어제 청광 탔는데 좀 있으면 드나타임한 시간 올 거예요. 마리스든 패턴이 비슷하네요. 어 왔어 훈이 형님한테 드디어 쭈, 쭈꾸미 랜딩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 형이 이거 쭈꾸미에요 죄송합니다. 어 갑이다. 형님 보셨죠? 대대우 같은 방생. 아 이게 다, 달려 형님을 위해서. 조화이트 훈이 형님 정치 안 맞게 잡으십니다. 뭐뭐 뭐, 릴링이 마음에 안드셨어 요 이렇게 쥐 앞발 하는 것 마냥 팔이 손 비비듯이 해가지고 누나 가자 가오징어라 저도 가오징어 누나 하고싶은데 안하게 되잖아 어 이, 이건 챔질도 안했는데 이, 이, 이건 이 갑이다 어? 아 축구님인가 어 갑이다 담을 수 있어 담을 수 있어 이건 진짜 딱달려는님 저기야 어. 자 여러분 드디어 50마리 했습니다 아, 나 참나. 너 나, 나, 나 물기를 못닦겠어 물기를. 아, 진짜, 참질도 못하겠네. 김민철 형님, 또지으 또, 지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먹물을 여기다 하나 딱 쏘길래. 어, 연타요, 누나요. 어, 어, 어, 김민철 형님, 두 마리 타이에요. 또 왔죠? 아, 씨. 어, 요거는 가비 같아, 형님.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어떻게, 해, 형님. 이문형님 달봉, 오! 야! 훈이 형님한테 이거 랜딩, 초리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사이즈 괜찮죠? 오늘 주로 이런 녀석들 나왔어요. 원거성님, 철수시다 <웃음> 저, 무기 바꾼는 어떻게 해요? 이 총을 한번 써봐야지. 원거성님은 치겨.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어, 그래 보니까 이게 힘세가 좋아가지고, 쭈꾸미 하나 걸어올리면 쫄깃하시겠는데? 요 첫수업이면 안돼요. 저이제들원성면1 0 0이거갑오징어인이면 1,000명이면, 이이면1 0오0명이면 1,0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명이면, 1 1 0 0 0명이이면1 1 얼마나 더잡힐려나 한번 봐야죠 오오오오 어. 어. 어. 어. 뭐야 쭈꾸미인가 돌멩인가? 돌 타고 넘으면서 뭔가 왔는데? 오오요야이 새끼가 이거 도, 돌 타고 넘으면서 나왔어요 오아나 이거 고프로 안 켰네 이거 편집장한테 또 대지 욕나게 생겼네 이거. 아 요즘에 정신머리가 없지? 제임스 유님 곰스타님 오징어에 초장 찍어준 <웃음> 방현식님 몇 수, 소... 저 68마리 했습니다 아 이거 곰스타 저 녀석이 찍은건데 아니면 지가 그냥 만들어낸 숫자인지 어? 왔어? 아쭈꾸미야 안돼 쭈꾸미야넌안된나마넌 가비로 좀탈바꿈좀 해봐라 왔어. 반야이, 곰, 곰, 시키, 너, 야, 마, 늘이라더 먹어, 시키야. 아, 나, 참. 자, 여러분. 발봉이 69수 했습니다. 아, 짜식. 저 저렇게 못 맞추니까, 저기, 허구 어, 혼나, 어, 그냥, 성적이 그 모양이지. 가비도 못하고, 그냥, 쭈꾸미해서 아, 자, 야, 자, 자. 여러분, 저 69수 했습니다. 69수. 인천주니님, 70수, 가자. 저도 가고 싶습니다. j a 스유님 역시 형님, 엄지 처입니다. 크, 따봉. 좋아, 잘하고 있어. 그래서 70도 가는, 어! 아니, 아니, 아니, 야 그래, 이러지 말자. 아, 쭈꾸미인가? 헤엄치는 게, 아, 아이나. 헤엄치는 게 쭈꾸미였어. 어? 다시 가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삐삐 아니에요? 삐삐삐 아니에요? 삐삐에요, 삐삐. 피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말관량이 삐삐였는데. 아휴, 썰렁하다. <웃음> <웃음> 저.. 하하하 어우.. 가비 이건 출까요 가일까요 아싸! 7 0마리자 여러분 70마리 했어요 자, 보여드리면서, 어, 보여드리면서, 클릭해줘. 어? 71마리인데? 왜냐면, 이, 이건 쪽쪽 빨았거든. 작더라도, 작더라도 이건 갑이에요. 어, 그렇죠? 자, 담을만 하죠? 71마리. 왜 갑자기? 음, 아! 음, 자. 요거 바닥 딱 찍고 끝내겠습니다 와 닉네임 힘든 분이다 정리도 해야 되겠고 오늘 라이브 방송이 오전이 좀 가보지가 나오는 수심 깊은 데를 와서 어, 많은 많게 많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일단 일정은 내일모레 적혀있는데 그때 날씨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풍성하고 즐겁고 웃음 넘치는 한가위 우리 우리 민족의 대명절 어. 추석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